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 투자 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우크라이나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증권 시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 설명하고 어, 증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세계사 공부를 좀 했긴 했습니다만, 이건 뭐 뜻도 보도 못한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옛날 소련, 소련, 구소련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이제 크림반도로 갔다가 러시아에서 병합을 했습니다. 이 크림반도 뭐 주민투표를 가지고 거의 95%가 러시아 쪽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러시아 로 병합된 거죠. 이 크림반도. 여기에 말이 많았던 것이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말을 안 듣습니다. 예전에는 이 같은 소련이었기 때문에 말을 잘 들었는데, 말을 안 듣고 이제 서방으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커진 겁니다. 이 나토라는 것이 북대 서양 조약기구죠. 이 서방. 서방거 어,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를 공산권을 방해하기 위해선 집단방위체제죠 한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음, 전체 미국을 이게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방해를 하면서 어,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이 송류관 가스를 러시아에서 이렇게 독일쪽 또는 이탈리아 쪽으로 지금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로 통하는 천연가스 길이 이렇게 있는데 통행세를 받아갔죠 우크라이나가 자 독일은 그런게 딱지 않으니까 직접 이 송류관을 바다로 매설해 가지고 이쪽으로 받는 형식으로 지금 두 개나 지금 노스 북쪽 길이죠 북쪽 길하고 트로크 길 쪽인데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지금 완경을 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에서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지금 푸틴이 예, 예, 전쟁을 완전히 지금 거의 17만 병력을 이 벨라루시 벨라루시가 이 우크라이나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 요거는 친러시아죠 어, 아주 러시아하고 곧 친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병력, 17만 병력이 이동이 됐는데, 보병이 아니고, 전후방, 전부다, 공병까지 완전히 전투 태서를 갖췄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뭐, 어, 그렇죠. 바이든하고 푸틴이 또 전화통화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은 30번 안에 끝난답니다, 이게. 3 0분 우크라이나 콘사력도 뭐, 러시아가 제일 최강이잖아요. 음. 수도 가고, 뭐 70km에서 200km 정도 차이 밖에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바로 어, 어, 상황 끝나는 거죠. 음. 자, 이게 이제, 어, 이게. 우리 증시에 이제 크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음, 물가 상승에다가, 예, 또 가스, 에너지가 이제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물가가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자, 물가가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기준금리도 자연적으로 또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 주식에 있던 자금이 빠져나가가지고 채권시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음. 자, 그런 상황을 말씀 드렸고, 음,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어, 증시 전망은 3월물 옵션 목표를 갖다가 선물 가격 320 포인트를 다시 챙긴 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일봉상 보시면 음, 자, 이 그래프인데요. 음, 보시면 21선이 말이죠. 21선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을 이렇게 얻어맞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형국이죠. 기존에 이제 어뭐 11월부터 계속 우크라이나 사태의 뉴스는 계속 나왔어요. 그죠? 계속 나왔기 때문에 하방으로 이제 세팅이 된 완료 상태였죠. 그죠? 이제 내려가려다가도 어떻습니까? 매도가 많이, <웃음> 집중되니까 매도 세력을 완전히 죽여버리죠 이까지 그죠? 매도 세력을 완전히 죽여놓고 다시 매도가 이제 진행될 겁니다. 이런 음봉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나타나가고 어디까지 합니까? 이선이 이제 960일선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2 3일만하고뭐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게 이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이까지는 나 참을 수 있었어요, 그죠? 야, 여기까지도, 뭐, 때, 아, 이제 내려가는 값 같았더만은, 아, 이거 3일째를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죠? 응. 그리고, 이제, 어, 내려갈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하, 하방으로 되면은, 그죠? 5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5일선을 계속 지지했잖아요. 그죠? 지지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21선으로 맞고, 5일선이 이제 금방이 와있는데, 예, 올열은 5일선 붕괴되겠죠? 뭐장대응봉이나 뭐, 뭐 어떻게, 십자형이나, 뭐, 여러가지 형태가 생길 것 같아요. 자, 이 선이, 이제 5일선이 무너지면, 5일선 타고 이제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집니다. 예, 보면은, 5일선을 타고 계속 하락하죠? 예, 이 반등할 때, 이럴 때가 이제 저로의 매도 시점이죠. 그죠? 저로의 예, 매도 시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속도가 조금씩 내려가요 그죠. 조금씩 내려가다가 에, 막판 됐다 싶으면 이렇게 가속도가 붙습니다. 봉이 이제 굉장히 은봉이 길어지죠. 장대 은봉이 이제 나타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교훈을 이런 차트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데 말이죠. 이 장대 은봉에서 장대 은봉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죠 어, 장대운보 마지막 휘날레 장색을 하는거죠. 예. 그려놓고는 에, 풋에서 한탕 해먹고 그죠. 예. 또 콜에서 또 한탕 해먹고 이번에 그런식으로 어, 매매를 해 왔던 것입니다. 뭐 우리 증시만 이렇게 하락한게 아니에요. 전 나트스탁도 말이죠. 예.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쌍봉이 두 번째 봉이 높잖아요, 그죠? 다른데 이 나스닥은 두 번째 봉은 낮아요. 첫 번째 봉보다 도제 두 번째 봉은 낮습니다. 낮은 상태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스닥 선물 0 0 0 이런 건 붕괴되는 거는 뭐 월요일 되면 바로 붕괴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붕괴가 되면 우리나라도 역시 뭐 시간만 다를 뿐이지 결국 붕괴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저점이 347.45 인데 이거 붕괴 하는 건 이번 2월 달에 붕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320 포인트는 이쯤 되는데 그죠 음. 자 여기까지 예측을 천기누설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열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지금 이 올라가는 때는 이게, 어, 뭐 음, 알수 없게끔 만들어요. 그죠? 이 올라가는 것은 내막이 따로 있습니다. 이 표시되는 것하고 또 다르게. 물론 이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주식을 6,080억이나 샀죠. 선물도 2,630억을 매수하고, 뭐, 콜 옵션도 20억 매수하고, 푸드옵션 마이너스 29억 매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138억이 매수로 들어왔고 선물 매국인은 이렇게 상승적으로 2,635억을 매수를 했던 거죠. 자 주식은 외국인도 계속 지속적으로 아침부터 매수를 가담을 했고 6,080억 자 금융투자는 계속 매도했습니다 3824억을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자 연기금도 2565억을 내다 팔았죠 6시쯤에 그죠 6시 4분의 또 시간에 대량 매매를 했어요 지금 2400억 정도 그죠 음. 자 옵션은 콜옵션은 20억을 매수를 했었고 푸드 옵션은 마이너스 29억을 매도를 쳤기 때문에, 방향은 지금 상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음, 이게 이제 누적으로 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하니까, 포지션, 구체적인 포지션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또 하루만 해도 바로 또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자, 외국인들의 이 주식이 지금 최근에는 조금, 음 매수가 많아졌죠, 그죠? 음. 자, 이 매수했던 것갖다가또 매다, 내다 팝니다. 하락시킬 때는. 주식을 패매, 팔면서 선물을 동시에 매도를 치는 거죠. 예, 용단 폭격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예, 금융 투자는 또어 매도 차익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저 계속해서 누가 누가 먼저 주식을 파느냐 그 게임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하락장에 무서운 이유가 그거죠. 한없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저번에도 음성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기존 에있던 외국인들의 이 내막을 우리가 알수 있게끔 음 대량매매가 일어났던거 풋에서 한번 해먹고 그죠 풋에서 한번 해먹고 또어 상승했을때는 물론 콜매도 하면서 또 해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이런 큰 대량매매가 언제 나타났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 즉시 안 나타나더라도 2-3일 뒤에는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이 지금 2월 10일 날 상장이 되었죠. 어, 만약에 위클리 옵션 주간 옵션인데 에, 콜이죠. 어, 콜은 매수한다는 뜻이고 고스피 200 지수를 위클리 옵션이니까 목요일 종가 30, 30원에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매수 행사 가격이죠. 370이. 370으로 이 코스피 200지수를 매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코스피 200지수가 370 이상 가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죠? 음. 자, 뭐, 음, 반대로 푸 옵션은 370 이하로 가면 수익이 나는 종목이죠. 음. 그래서, 음, 콜은 마이너스 38%고, 푸은 플러스 53%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뭐, 음, 사물물 옵션 가지고 계신 분은 참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죠. 음, 1월 28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그죠? 10.5까지 갔던 게 지금 1.9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5분의 1 토막이죠. 5분의 1 토막이 된 겁니다. 지금. 345짜리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 토막. 대부분 5분의 1 토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과연 10.5까지 가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휴일인데 말이죠. 어, 이렇게 저 증시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또 앞으로 이 오일선을 따라서 오일선을 따라서 하방으로 내려갈 것이다. 뭐 320까지 가면 좋지만은 그 전이라도 장대 원봉이 나타났으면 한번 일단은 한번 청산을 해주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하락장 청룡열차를 타듯이 꾹지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우크라이나는 어디가 붙었는지 뭐 자세히 보셔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의 소 러시아의 원래 고향이 우크라이나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모스크바로 이주하면서 러시아가 탄생이 되었고 우크라인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음 이걸 뺏기게 되면 바로 뭐어 바로 이 이게 어떤 완충지대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동안 완충지대가 이렇게 벨라루시는 뭐 이렇게 여기까지 만약에 EU의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뭐턱 밑에다가 칼을 꽂는 그런 입장이죠.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사생결단으로 아마 이걸 할것 같습니다. 푸틴이 아마 각오를 한것 같습니다. 근데 전쟁은 뭐 요새는 뭐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이브리드 전쟁.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항복을 받아낸다든가 하면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 포장 옵션으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